와, 하트를 날렸다 이 말입니까? <웃음> 아니, 아니, 씨! 내일 온천에서 보자 안 들키게 와. 와. 누구, 누구 보고 오라는 거죠? 아... 이쯤에서 여러분 재판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안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버씨와 진씨의 연애 어쩌구에 대한 저쩌구입니다. 자꾸 둘이 미래의 데이트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증언하실 분 구합니다. 밤에 낚시하고 힘들게 올라오는데 둘이서 위에서 사이좋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와... 돌쇠 님이 보신 건 뭐죠? 진모님과 저는 한 침대에서 잠든 적이 있죠. 허곡스 그때도 심란했지만 방금 벙구 님이 저에게 온천에서 만나자면 와... 버시 3일째! 아 그럼 버시가 바람을 핀 거군요! 두이아닌과 돌쇠 인테리어를 맡기셔서 허허... 깨끗한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셋다 유지인 것 같습니다. 어, 온천에서 선물을 주려고 했다? 집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 돌씨는 집에 잤을 뿐 <웃음> 그렇다면 돌모씨께서는 어모씨와 어 어모 진모씨 두 분에게 플로팅을 받으셨다 돌모씨는 그럼 두 분과 따로 연애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군이 폴모씨를 번갈아가며 괴롭혔다는 건가요? 저는 선량한 노예일 뿐인데 그렇군요. 범모씨별론하시기 바랍니다. 폴모씨의 증언에 반박할 증거가 있나요? 괴롭히다니요. 흑흑급해서 먼저 자찌였어 <웃음> 아니! 아니 진노씨! 이거 이거 증언 끝난 것 같은데요? 범모씨 들린 것은 부캐 아닙니까 이걸 누가 줬을까요 그 돌쇠가 주었다고요 그렇다면 이거 버모씨가 돌모씨와 함께 바람을 핀것 아닙니까 돌쇠가 부캐 듣고 싸는 거셀러리가 봤다고요 돌쇠의 부캐 선물에 저희가 쌍방이라고 믿어서 셀러리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을 했는데 호호, 잠깐 헤일리와 결혼할 작정이었습니까? 와 언제부터 헤일리와 하트를 쌓았죠? 몇 개입니까? 너... 첫날부터요? 아니 아니 이 노예들이 아니 하트 세개인데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렇다면 헤일리에게 주기 위해서 샀다면서 왜 버모씨에게 주었죠? 고백 타이밍이 왔군요 뭐죠? 아..돌모씨.. 저거 저거.. 리모씨의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돌모씨가 리모씨에게 플로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홀로 외로이 낚시하던 도중 도씨가 저에게 다가와.. 커피를 주고다면서 하트! 하트! 하트를 날렸다 이 말입니까? 두 번이나.. 모모씨는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집의 인테리어 보이시죠? 돌쇠가 저한테 맡긴 디자인인데 자신의 마음은 하트와 닮아있다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잠깐 일단 방금 리모씨가 혼자 낚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말해주시죠. 낚시를 하고 있으면 불그러민 바라만 보고 가던 날도 있고 선물을 주고 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돌모씨 인정합니까? 인벤터를 종료하고있어 <웃음> 돌모씨가 리모씨를 바라보는 것을 목격하신 분 있으신가요? 버모씨가 목격하였나요? 그런데 이거.. 맨 처음 연애를 시작한 것은 버모씨와 진모씨 아닙니까? 전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줄로만 알고 흑! 허허 그치만 이거 우정으로 시작한 것이라면 돌모 씨의 행동이 유죄라고 보긴 힘들죠. 정말, 우정이 맞습니까? 부캐는 왜 줬죠? 돌모 씨왜 밤마다 저희 집에서 자세요? 어, 우리 집에서만 아무도 안 자네. 진저야, 니가 자는 집은 내 집이야. <웃음> 홀로 자던 저에게 다가왔던 진저님. 그날 저는 버엉구님께 죄송했네. 여기서 사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선 1. 진무 씨와 범모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범모 씨가 돌모 씨와 갑자기 연관이 생깁니다. 그렇죠? 돌모 씨는 리모 씨와 연관이 되죠. 개인적으로 한 분씩 어필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말씀드리죠. 우선 사건의 중심에 있는 듯 보였던 범무 씨께서 자기 어필 해보시죠. 네 변명을 해보세요 변론을 하시던지. 집사들 제 머리와 티셔츠 보이시죠? 저는 민트 머리와 가지의 진심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만큼 주인님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이런 난잡한 관계. 저를 엮지 말아주세요 호호 이거 이거 이거 별론다 끝나셨으면 착석해주세요 다음 별론자 나와주십시오 두번째 별론자 진모씨입니다 저는 그저 사랑을 했을 뿐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양다리였고 아까 보셨죠? 우리집이라고 하더니 이제 냉정하게 자키집이라고 하네요 너무 배신감이 큽니다 재밌는게 있으신지 호호 변론 시간에 잡음 넣지 마세요 보이기 싫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을 믿었을 뿐 이점 참작해달라고 진모씨께서 마지막 변론하셨습니다. 돌모씨 변론 진행하겠습니다. 웅성웅성 또또 부캐들고 나서 웅성웅성 어어 조용히 하세요 탕탕탕 어모씨버 진모씨에게야 병원이 뭐거든요 시키 배로 핌탕 했을 뿐입니다. 제 부리비 피부가 죄인가요? 주님의 피같은 돈으로 태닝했으면서 내부케를 받아줘 허허 뇌물수수는 안됩니다 진모씨 당신은 왜 그날 저를 바라보며 잠드셨죠? 벽을 바라보기엔 무서웠습니다 귀신을 믿거든요 아 돌모씨 억울하다는 말로 네, 변론이 끝나셨다면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모씨 변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량한 어부였습니다 돌모씨로 인해 제 노예생은 망가졌고 밤마다 혼자 생각하던 그 많은 밤은 다 착각이었네요 우리가 같이 보내도그 밤들은 다 뭐였을까요? 그 선물 아까워서 먹지도 못했는데 그 선물 증거가 남아있나요? 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돌쇠의 손길 담긴 커피.. 아 커피요? 너무 흔템이라.. 증거 제출 불가합니다. 리모씨께서도 변론이 끝나셨으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 말없이 바라보던 그 눈길.. 제 기억을 제출하고 싶네요. 버모씨가 돌쇠가 준 커피가 맞다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저에게 커피를 주셨네요. 커피는 거지같은 회사 상사에게도 줍니다. 저건 맞지? 여기가 회사인가요? 안락하고 평화로운 청희들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아니고 일터입니다! 여러분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군요. 집사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재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